안녕하세요 별빛 드라마입니다 3남매가 용감하게는 이제 이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하는데 작품의 악당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채 계속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남수는 49화에서 신지혜가 신무영의 친딸이 아니고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자 그녀를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바로 숨겨두었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났죠 조남수는 신지혜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하려 했지만 이제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며 거짓의 가면을 벗고 드어온맨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신지혜는 지혜라는 이름답게 똑똑한 방법으로 조남수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이 다음 장면이 포인트였는데요. 신지혜가 조남수에게 그래도 마지막인데 커피값 좀 내달라고 했죠. 조남수는 그런 신지혜의 간곡한 부탁마저도 들어주지 않고 본인의 커피값만 계산했습니다 그것도 천원은 덜 내고서 나가는 진상짓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장면을 돌이켜보면 이제 분량도 많이 남지 않았는데 신지혜가 마지막 커피값을 내달라는 내용이 왜 나왔을까요? 신지혜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아마도 두 가지 이유였을 텐데요 하나는 신지혜가 이별을 마음먹었지만 조남수에게 좋은 마무리로 끝났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으로 볼수 있고 다른 하나는 조남수가 이렇게까지 추잡한 인간이다라는 것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은 그가 치졸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지혜가 조남수에게 커피값을 내달라고 했던 장면은 작품 결말의 복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삼남매가 용감하게 47화에서 신무영은 조남수를 법카 개인사용 횡령 하청업체 갑질로 고소한 상태죠 여기에 모델 발탁을 명목으로 식사 대접과 선물을 요구받은 아이돌 연습생 아버지가 참고인으로 증언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조남수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선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조남수는 이제 웬만한 회사에 다시 취직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참 좁다고 이전 회사에서 비열한 배신과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관련 업계의 소문들이 퍼져있기에 조남수는 남은 날들을 거의 백수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취업은 하지 못한 조남수.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TV에서 신지혜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본인이 매몰차게 차버린 신지혜가 아버지 신무영에게 회사를 물려받고 밖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죠. 조남수는 신지혜를 놓쳤다는 것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도 신지혜를 찾아가죠. 조남수는 신지혜에게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신대표님 돈좀 꺼주세요. 그 말을 들은 신지혜는 따뜻한 미소로 조남수에게 말합니다. 조남수씨 감옥 잘 다녀오세요. 만약 조남수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신지혜의 커피값을 내줬다면 과거의 정도 있고 최근한 마음에 돈을 빌려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남수는 뿌린대로 거둔다고 신지혜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한 대가로 단돈 몇천 원 때문에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겠죠. 이렇게 삼남매가 용감하게는 통쾌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신지혜와 신무영 그리고 삼남매의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별빛탐구 드라마리뷰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